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자그 다음에 이팀을 본다면은 이팀같은경우는 그치 이팀이 딱 괜찮긴하지 이런팀 토트넘 와 근데 68호 어떻게 모았냐? 옛날에 봤었을때 진짜 8억인가? 7억인가?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먹으신거야 도대체 와... 오카 오카 오카 야 요즘 들어서 근데 진짜 토트넘도 괜찮아? 헤리케인, 에릭센, 델리알리, 은돔벨레 근데 문제는 수비수가 좀 너무 느려서 그렇지 근데 알더웨럴를탄 터치 이 정도 쓰고 가격대 한 진짜 오카 이 정도 쓴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9억 5천이면은 9억 5천에 3억이다 솔직히 9억 5천이면 저 정도면은 터치 반 데이크 대로올수 있는 기 솔직히 터치손 두개 뜨고 야 괜찮네 그래서 내가 전제, 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네 속력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딱생각해낸 게, 그냥 차리, 요쪽 아무 때나, 그냥 센터백, 요쪽에 어차피 잉글랜드 있으니까, 잉글랜드로 하고, 허니난드를 데려오는 생각이 있었어. 그 다음에 데니로즈 도 되게 느리니까, 그냥 요쪽에다 홍철 딱 쓰고. 딱그 생각했었는데, 와. 진짜 수비수만 아니면은, 진짜, 딱 괜찮았을텐데 음. 루카스 모라기속 음... 그렇구만 팔 수가 없구나 기속이야 어쩔 수 없네 아... 이거 팔아... 진짜 이거 9억이면은 딱 진짜... 9억 어쩌면 팔면은 진짜 못해도 토티바란대로올수 있어 진짜 19토티였나? 20토티였나? 하여튼 그 바란대로 오면은 오히려 진짜 훨씬 더왔을 텐데 야좀 아쉽고 루카스 모라 모라도 되게 속력적으로 좀 괜찮다 이야... 나쁘지않고 헬리리에릭센 시소코 시소코 같은 경우는 진짜 피지컬 아 피지컬 진짜 몸싸움이 완전 개사기 117이고 진짜 와 몸싸움. 저 정도면은 진짜 시도코 1티어야지. 근데 문제는 약발이 일하는 점에서 일단 좀 아쉽지. 야 강철몸에다가 야 뭐라 진짜 체감이 매시라고. 아 근데 얘가 키가 좀 작네. 오른발 아 약발 3이고. 음, 나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발 3인 애들 진짜 내가 가장 좋게 쓴 애가 약발 3인데도 진 좋게 쓴 애가 히바우드 진짜 히바우드는 약발 3인 대신에 진짜 괜찮았어 그 다음이 가레스 베일이었나? 여튼 그랬을거야 음. 그랬었고 역시 2 0토티 이건 2 0토티 쏘는 개사긴데 근데 내가 왜 20토티 쏜을 안쓰고 그냥 19KFA 쏜을 쓰냐 다이버가 없어 일단은 20토티나 19토티나 걔네들은 다이버가 없어 진짜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 다이버 있었으면 은딱 진짜 괜찮았을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뭐팀 이 팀은 지금 당은 이렇게 올렸으니까 뭐 괜찮긴 괜찮겠다 진짜 루카스 모라랑 소니 뭐 이렇게 다 있고 음이 팀은 괜찮겠다 그냥 나 봤었을 때 <목소리>